유레디 r 박 a d y Oh, w h i c 로 w 선수. 전 세계에서 는선수가 거의 없습니다. 엄청나 oh <웃음> <웃음> r e a l l action Roll on. g o r